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피츠제럴드 작가 함유진입니다. 위대한 피츠제럴드 작곡가 김지현입니다. 피츠제럴드 부부의 일대기를 주제로 하고 있고요. 어,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코 피츠제럴드와 그의 통통 튀는 아내 들다 피츠제럴드의 어, 사랑과 경쟁과 다툼과 그런 그들의 어, 치열했던 삶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작품 주제를 선정하고 어, 시대를 딱 했을 때1 9 2 0년대의 미국 스타일의 음악이 무엇인 가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재즈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어, 그것만 이제 작품 전체로 재즈 하나로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었고 작가랑 많이 회의를 붙여서 작품의 배경뿐만 아니라 이제 작품의 인물과 또 장면이 진행될수록 테마적인 것들을 어더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고요. 두 인물을 위주로 드라마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캐릭터 개발을 더 완성도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고증을 하고 어느 정도 어, 개발을 할 것인가를 정,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어, 드라마적으로 특히 중후반부 드라마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반 이후부터 저희 그게 이제 필요한 많은 음악적인 지식들을 공부하고 또 작가에게 많이 의존하는 편이라서 가사나 장면 분석을 함께 하면서 음악적으로 조금 더 디벨롭 할 예정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지식 이외에 어, 멘토링과 또 많은 회의를 거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